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치피 세팅과 방무 세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치피 세팅과 방무 세팅의 차이점은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 근접 치명타 피해율, 그리고 마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 치명타 피해율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뭐 힐러는, 어, 극대화 치유 증가, 뭐, 요런 게 있긴 한데, 그건 딜러가 아니니까 우선 논네로 치기로 하고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세 종류로 분류가 되고요.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어, 치명타가 터졌을 때그 데미지의 배율을 증가시켜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기류, 혹은 뭐, 망토, 아니면 뭐, 꾸미 못,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데미지 증가량이 이제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치명타가 터졌을 때 원래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뻥튀기 되는 데미지 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많은 분들이 치피 세팅을 좀 많이 하시는데 능력치의 단점은 치명타가 터지지 않았을 때 효과를 볼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없는 옵션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치명타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좀 효율을 많이 볼수 있는 능력치고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치명률이 한 80% 정도일 때부터는 치피가 효율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치피 세팅을 자기가 한다라고 하면 우선 치명타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능력치가 곡선형 구조로 되어있어갖고 이제 능력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효율이 많이 감소가 돼요. 치피 세팅 자체는 치명타 피해율 자체가 퍼센트로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좀덜 받고요. 대신에 상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장비를 끼고 있을 때 이제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이 3 9 1예요 근데 여기서 이활쟁이의 조준사격이라는 스킬을 쓰면, 원거리 치명타 피율이 56%가 늘어요. 그러면, 합산을 하면, 447%가 되잖아요. 그죠? 447%가 되는데, 여기서, 망토를 제가, 뭐, 치피 세팅 망토가 따로 있어갖고, 치피 세팅 망토를 끼면은, 치피 옵션을 달려있는 망토를 끼고, 조준사격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총합 치피 데미지량이 45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활성화를 해보면은 아 이거 활성화를 해보면은 450%로 고정이 돼요. 450%가 넘는 CP의 능력치는 어,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최대 이제 상한이 450%고 최소 하한선은 150%로 고정이 돼 있어요. 웬만하면은 어 세팅을 할때 자기의 이제 최대치의 치명타 피해율을 450%까지 맞추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아이템의 능력치뿐만 아니라 어 이제 특성에 달려 있는 치피 옵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낭만에 있는 어 현인의 시 그리고 뭐 이렇게 활쟁이의 조준사격 이런 뭐 것도 치피 데미지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방모 세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제 방어도를 깎아서 데미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 방어도 무시하고 어, 마법 방어도 무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원딜이랑 근딜 같은 경우에는 물리 방어도 무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딜 같은 경우에는 마법 방어도 무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칩이 세팅과 달리 퍼센트로 붙지가 않고 고정 수치가 붙어요. 고정 수치가 붙는데 데미지의 적용은 퍼센트로 효과를 받아요. 그 이유가 아키에 있는... 거의 웬만한 옵션들이 곡선형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물리방호도하고 마법방호도 같은 경우에도 오르더라도 데미지 감소량이 고정적으로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감소가 돼요 이제 저가 물리방호도가 14271이에요 여기 보면 가로 열고 64.37%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리방호도가 63.64.37% 감소받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트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 물리방호도를 깎아서 공격을 하면은 고정수치로 깎이지만, 데미지에 적용받는 데미지는 퍼센트로 깎이게 되는 거죠. 이 방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상대방의 방호도를 깎아서 데미지를 증가시킨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칩이 세팅과 마찬가지로 방무 세팅도 적용받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호도 무시가 뭐, 아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의 방호도가 8000이다라고 하면은, 2000의 방어도 무시에 대한 효과는 받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깎이지 않아요 최소값이 0이어갖고 어쨌든 그 2000이라는 능력치를 내가 다른 걸로 돌렸을 때는 딜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도 최대한 깎아도 0까지밖에 못 깎는다라는 게 방문 세팅의 이제 한계점이고요 상대방의 방어도가 워낙 높아서 막 3만, 4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탱커 같은 경우에는 방호도가 엄청 높은데 막3만이 됐어요 그때 내가 방어도 무시가 많이 해요 그러면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 딜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방어도가 이, 깎아도 이만이기 때문에 그닥 데미지가 나오진 않아요 고정적으로 깎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한계점이고요 대신에 어 천이나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도를 많이 올려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게다가 아키에는 주로 내가 공격하는 대상이 두 종류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될 수가 있고 캐릭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pve가 될 수가 있고 pvp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pve 같은 경우에 이제 몬스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몬스터들이 물리 방어도나 마법 방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방모 세팅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도를 깎아도 이미 0이 돼버린 상태여서 더 이상 데미지 증가량이 미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 세팅을 할때 사냥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방문 세팅을 했을 때 이미 방호도를 깎을 만큼 다 깎았기 때문에 어, 데미지 증가량이 별로 안되고요. 그와 반대로 치피 세팅 같은 경우는 PBE에서는 몬스터의 방호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방호도로 인한 데미지 감소량보다 치명타가 터졌을 때 치명타 피해량이 더 커서 데미지가 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방무 세팅보다 치 p 세팅이 훨씬 유리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PVP에서는 유저들의 방어구가 이제 막다 태초 등급 막 이렇게 되면은 방어에 대한 능력치가 상당히 높아져요 어, 유연성도 있고 어, 전숙도 어느 정도 챙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치 p 세팅이 딜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유연성이 높아지면은 어, 상대방이 이제 날 때릴 때 어, 치명타율 그리고 치명타 피해량 그거에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어도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원래 데미지 자체의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치명타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몬스터만큼 막이 팍팍 안 늘어요 CP 세팅이 PVP에서 이제 유저를 죽이기에는 좀 많이 불리한 세팅이고요 방무 세팅은 CP 세팅보다 방어도를 올리더라도 그걸 깎아낼 수가 있고 이제 뭐 물론 방무 세팅도 치명타율을 챙기면 치명타가 터져요.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더라도 치명타 피해량 자체는 최소값이 1.5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치명타가 터지면은 어, 데미지가 어느정도 뜨죠. 그래서 PVP에서는 치피 세팅보다 방무 세팅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신에 어, PVP에서 치피 세팅이 방무 세팅보다 딜이 좀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쟁을 해보면 은 중앙에 모아주시는 분들이 중앙을 이제 모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매대찬을 넣어서 방어도를 깎고 그리고 그 방어도를 깎는 또 다른 스킬들이 있잖아요 디버프 스킬을 같이 돌렸을 경우에는 방무 세팅보다는 치피 세팅이 훨씬 딜이 잘 나와요 왜냐면 유저들의 방어에 대한 능력치를 깎아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 치피 세팅이 딜량 상승이 더 높고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그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방문 세팅이 GP 세팅보다 PVP에서 더 딜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 PVP에서는 방문 세팅 PVE에서는 GP 세팅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느 세팅이 더 좋냐 말씀을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키를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은 치피 세팅 하나 방문 세팅 하나 뭐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서 PVP를 한다라고 하면 방문 세팅으로 갈아끼고 몬스터를 잡는다라고 하면 치피 세팅으로 갈아끼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해요 이때는 어, 개인적으로 치피 세팅은 고대 장비를 맞추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방문 세팅은 고대 장비보다는 어, 이프 장비나 아니면 뭐 레이드 장비, 뭐 용활, 용총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환영 무기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고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우수한 장비이지만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제 활을 보더라도 고대 장비는 티어 자체도 완전한 티어고 태초 등급인데 이프는 지금 헤이프 단계고 그리고 신화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격력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티어, 동일한 등급이라고 하면은 이 공격력 차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무래도 이제 PVP에서는 상대방보다 능력치가 높아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라 방문 세팅은 이프나 혹은 어, 레이드 장비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대 장비를 방문 세팅으로 만든다고 해서 막 엄청 막못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PVP를 본격적으로 즐기려고 하면 은어 그렇게 하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고대 장비를 내가 하나 또 만들어서 방문 세팅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어차피 골드가 들어갈 거면 은더 멀리 보고 더 좋은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방문 세팅과 지피 세팅이 뭐가 다른 건지 어떤 컨텐츠를 즐길 때더 유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 능력치의 종류가 꽤 많아서 아기에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제가 아는 한에서 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 빠이